안녕하십니까. 푸티성형 회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필러 괴사 치료입니다. 필러 괴사가 되면 코쪽 팔자주름으로 가는 팔자주름에다가 필러를 넣으면 코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코끝이 괴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코 자체에다 넣어도 코끝이 괴사 되는 일이 많죠 빠른 치료를 괴사 치료를 하면 2주 안에 좀더 빠르면 열흘 안에 완전히 낫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선된 괴사에서 끝에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다가 좋은 치료라고 재생 레이저 라는 이름의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요번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들어서 괴사가 됐다가 겨우 벗어난 그 피부가 레이저의 열을 받으면서 그열 에너지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조직이라면 그열 에너지를 받아서 뭐 오그라진다든가 그리고 재생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힘들어서 겨우 개선된 괴사에서 벗어난 피부는 지금도 힘겨운데 거기다가 과한 열에너지는 비후성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그라지면서 도드라지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지금 현재 레이저 치료가 괴사 치료에 왜 쓰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그냥 LED 광선 치료나 재생 정도 하는 좋은 크림 정도 바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과한 레이저 치료는 괴사 치료 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쁜 쪽으로 갈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과한 레이저 치료를 금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